안녕하세요. 미지 비티의 미지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잉크 더 벨벳의 단종되었던 컬러가 다시 부활한 인싸 등급과 나심 저격 리뷰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꼭! 이번에 페리페라에서 15주년 기념으로 립밟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18, 19호 두 색상 재출시 요청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게 된 제품, 남심저격인 줄 알았으나 다시 보니 미음이 빠진 나심저격으로 재출시된 제품과 인싸등급 컬러를 하나씩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8호 인싸등급 패키지는 기존 잉크 더 벨벳 틴트와 동일하고요. 보돌보돌한 벨벳 느낌도 그대로입니다. 어플리케이터 끝부분이 뾰족한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팁이 양조절이 어렵게 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많이 묻어나는 타입이에요. 양조절 필수입니다. 촉촉하고 크리미하게 발리면서 주름 사이사이에도 매끈하게 밀착되는 제형이고요. 바르고 시간이 지나도 무겁지 않으면서 건조하지 않은 촉촉한 벨벳 제형입니다. 손에 올려 컬러를 보면 뮤트한 느낌의 플럼빛 팥죽색의 컬러로 발색이 되고요 착색 컬러는 핑크 컬러만 남아있지 않고 첫 컬러 그대로 남아있어요 입술에 살짝 올려바르면 채도 높지 않은 중채도 느낌의 핑크빛 로즈 컬러로 발색이 되고요 차분차분한 로즈 핑크로 MLBB 컬러로 제격이죠 한번더 올려바르면 플럼 빛 가득한 말린 장미 컬러로 발색이 돼요. 좀더 그윽한 발색이고요. 전체적으로 여쿨 겨쿨 모두 잘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19호 나심 저격 컬러인데요. 역시나 쿨하디쿨한 핑크빛 감도는 채도 높은 레드 컬러로 발색이 되는데 예전 남심저격 컬러와는 같은 컬러냐고요? 제가 남심저격 제품이 없어서 비교를 자세하게 못해드려서 좀 아쉽지만 사진으로 찍어둔 이미지를 올려볼게요 이렇게 보면 아시겠죠? 하가색 역시나 다른 컬러입니다 착색 컬러는 핑크빛이 그래도 좀 많이 남아있는 레드 컬러로 착색이 되네요 입술에 살짝 올려 바르면 푸른빛 감도는 핑크 레드 컬러로 기본적인 베이스로는 푸시아 핑크 컬러가 있어요. 컬러를 아주 소량만 올려서 바르게 되면 푸시아 핑크가 강하게 감도는 레드 컬러로 발색이 됩니다. 한번더 올려 바르면, 와우! 색감 정말 장난 아니에요. 쿨하디쿨한 레드컬러 찾으셨던 분들 발색보면 바로 겟하러 가실거예요 립컬러 하나로 화사하게 보이는 컬러가 바로 나심적격 컬러예요 핑크레드컬러 성애자라면 당장 매장으로 가실듯 합니다 네 지금까지 페리페라에 다시 돌아온 잉크더벨벳 18호 인사등급과 19호 나심저격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미지와 함께 예뻐지세요. 안녕!